4,2,3,1,4,2,2,1,4,2,2,2 그 유행이라고 나 아마 4,3,2,1 나 이렇게 가야 싶은데 4,3,2,1로 해가지고 아니다아니다 아니다. 내가 지금 4,1,3이지 2 4,1,4,1,2,3 되겠다 아, 4,3,2,1이 아니라 4,1,2,3 그래가지고 원볼런치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, 이제, 어, 뭐야. 나 3대 팀못 봤는데, 봤어? 근데, 팀이 다가 아니더라? 보니까 아, 스텝좀별론데더 제티. 옆으로! 와 이걸 막아! 야, 어떻게 막았냐? 야, 방금, 야, 어떻게 막은 거야? 아, 씨. 와 진짜 끝으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막았어 아향이또 프리킹 잘 차지 근데 저거 어떻 막았냐 와야 진짜 셉첸 미쳤 와 셉첸이 미친게 아니야 방금은 풀토아가 미쳤어 와야저 막을줄 몰랐는데 나 무조건 들어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경계 프리킹 스플로커 이겼다고 실이네이켜봐이켜봐 나이스! 하하, <웃음> 나이스! 암더아 너무 세다. 아 너무 세다. 아니 너무 행복한 나머지 너무 세게 쳤다. 하씨, 카카 별로 안 좋아 나 슈팅이 그렇게 안 좋아 나 지금 세친이 제일 좋아 슈팅은 세친 아니면 호돈. 근데 프리킥은 지면이 세친이 너무 좋아서. 나중에 불맨으로 사야겠다슈퍼가쎈 애로 사야겠다 불맨 아니면은 호돈으로. 슈퍼가좀 약해, 세체는. 이런게 중호슈팅이라 이런건 더 좋은데. 와, 근데 진짜. 야, 10분 대장. 이야. 주고, 한번더 주고. 근데 도댕이 과거에는 프로에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월클 못가가지고 형한테 월클 떻 대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월클을 갔네? 세월이 지나니까 근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알아서들 다 월클 가고 그런 것 같아 음. 아 너도 외모 보는구나 준 투다 치 투다 호우? 후 형도 아시파 봤는데 안타깝더라 음. 이거 안본사람들한테는 스폰데 싶어 아 진짜 안타깝더라 사랑하는 사이인데.. 하.. 아. 넷플릭스 효과가 크지 어. 제발 제발 아, 이게 밸런스야 밸런스 만약에 저친구가 130정도 됐더라면 은 저기서 슈팅 때렸으면 들어갔다 진짜. 형도 그, 하도 사람들이 우영우, 우영우 계속 그래가지고 봤는데, 오, 재밌더라고. 들어갔다! 까비. 아, 이준호 씨. 남자도 반할 뻔 했다, 진짜. 어, 아! 까비. 와. 진짜 나친성경면 웬만해서 나 진성 웬만해서나 저런 거안넣는데 방금 너무 아까웠다. 공격이라서나 지금 그만큼 절실. 업사이즈잖아 아, 나 근데 진짜 보면서 와 이준호 진짜 남자인데 멋있더라 그리고 진짜 봄날의 햇살 왜 안나온가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와 갑자기 나왔었을때 그 임팩트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와형 진짜 반했다 진심으로 형이 아 이런걸 왜못 넣어주냐 형이 진짜 와... 아...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. 음. 아니, 형이... 우영우가 진짜 되게 귀엽고 그래가지고 괜찮다 생각했는데... 야... 문제없어... 진취적인 남자를... 쟁... 쟁탈한다 이랬었을 때... 와... 형 진짜 반할뻔했다. 그랬더니... 누 진짜... 여이야이자 씨가... 털보 아저씨 아니 털보 아저씨, 딱 봐도 진짜 좀... 야, 사랑에 대해서 좀 아나? 어, 좀돌 주나? 이 생각하고 계속 팅 그러고 있었는데 털보 아저씨... 아... 이유가 있더라고. 도고대 음. 형한테 마중치오가 뭐냐? 이 자식아, 진짜... 털버 아이씨는, 만약에 동그라미 옆에 있었다? 욕한 바가지 들었어, 진짜로. 아니, 대도 않는 드립을 쳐가지고 계속 웃길려고 그러는데, 아니, 딱 봐도 그, 이제 난 솔직히 그 형의 마음을 알아. 그 털버 아이씨의 마음을 알겠어. 왜냐, 그런 어색한 자리에 처음 만난 자리고, 어색함이 있는 자리에서, 그 솔직하게 그 부담을 좀 덜어내기도 위하고, 그 다음에 또 유머러스 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. 어. 형이 그거는 알아 아는데 그거는 유머러스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진짜로 뭐라 해야 되냐 좀 어글리스한 거야 진짜 그거는 그건 유머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 개그맨 누구냐 개그맨 누구야 그그 그 무슨 주노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어요 그건 재밌는데 여튼 그분이 해야지 사람들이 웃기면서 재밌다는 거고 아 진짜, 어, 나갔다, 개꿀. 진짜, 마에게첫 만남이고, 여자 소개, 소개팅에 연자리 갔는데, 털부 아저씨처럼 하면은, 그러지 마세요, 제발. 음.